네 반갑습니다 선물 옵션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2022년 2월 24일 목요일 위클리 옵션 만길 이었습니다 오늘 만길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추세대로 지금 청룡열차가 내리막길로 달리고 있습니다 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보시면 외국인들이 주식 6,700억을 매도를 했죠. 엄청난 큰 금액을 매도를 치죠. 파생 투자를 하고 하고 있다 하더라도 항상 이 주식 시장을 봐야 됩니다. 주식 시장이 기본입니다. 여기서 모든 게 파생 나오는 거죠. 자, 외국인은 이 850억. 9억 선물을, 뭐, 막판에 또사들렸는데 말이죠. 많이 팔았을 때가, 어 선물이 한 3,500억 매도를 치다가 막판에 또 3,500, 뭐, 4 0억을 4,300억을 사버렸네, 그죠? 3,500억을 팔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또 매수를 해버렸습니다. 자 콜옵션은 22억 매도를 했습니다 하방이죠. 푸드옵션 또 85억을 또 사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인데도 월물 옵션을 사드렸다는 결론이 나오죠. 이큰 물량이 지금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푸드옵션. 문제뭐 하락할수록 돈을 쓸어 담아 가는 거죠. 외국인들은 주식으로 돈을 버는게 아니고 이 파생으로 돈을 벌어가는거죠. 주식으로 내던져 버립니다. 주식은 뭐 그거는 계속 평균 단가를 올려 가지고 사들인 상태에서 매도 치면서 선물을 매도를 쳐버리죠. 같이 그래서 이걸 극대화 시킵니다. 하락할수록 수익 나는 이런 포지션을 구축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개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식만 대박 사가지고 하락할 때는 그냥 가만히 있죠. 해치하는 수단을 모르는 거예요. 선물 옵션을 모르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락하는 장에 외국인들은 돈을 벌어 가는데 하러 갈때뭐 뭐라고 합니까 뭐 몇조가 증발됐다 그러죠 몇조가 증발된 게다 누구 겁니까 외국인들이 몇조 증발된 걸다 가져가는 거죠 뉴스에는 이게 뭐 증발됐다는 이야기만 하지 돈 벌어 갔다는 사람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돈 벌어 간 사람은 외국인 돈 벌어 가는 거예요 지금 자 금융투자는 또뭐 매도 차이크래 하고 있죠 그죠 주식은 매도하고 선물은 매수 선물은 매수하고, 5,500억. 주식은 3,088억 매도를 했잖아요. 금융투자는 뭐 차익거래, 따먹는 차익거래만 하고 있는 거니까. 연기금이 또, 음, 천억을 매도했습니다. 자, 어마어마하죠, 그죠? 이 외국인이라는 작자가 이렇게 돈이, 그동안 그 주식 다 샀던 거 있잖아요. 다 던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이런 어마어마한 자금으로 어, 올릴 때는 어떻게 올렸습니까? 여러분. 매수 차익글을 유발시키면서 올렸죠. 금융투자는 올라가는 족족, 어, 주식을 매수하면서 선물을 매도하는 매수 차익글을 계속 하면서 주식을 끌어올렸어요. 그걸, 그 구조를 알아야지 이 시장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냅, 단자 외국인 전 이거는 하락할수록 이제 돈을 쓸어 담아 가는 거죠. 파생으로 좀 뭐, 콜 매도 20여 개 했죠. 푸드 옵션 85 매수 했죠. 하락할수록 이제 수익 나는 겁니다. <웃음> 자,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는 3,514억이나 나왔습니다. 줄줄줄 줄 나왔죠. 줄줄줄 줄 나왔습니다. 자 주식은 외국인들이 6,742억을 줄줄줄 줄 팔아치웠습니다. 응? 외국인들은 이렇게 몰빵으로 한꺼번에 뭐 매도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계속 시간이 갈수록 매도를 하는 거죠. 그죠? 분할 매도 자, 연기금은 주식을 1058억을 매도했습니다. 줄줄줄 줄 팔았습니다. 다음, 음, 자, 5번봉 차트를 한번 볼까요? 자, 어제에 비해서, 자, 어제 362.50이 아주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이 선이 위에 있을 때는 상승으로 봐야 되고, 이선 밑에에 주가가 있으면 이제 하방으로 봐야 된다 하방으로 그대로 가죠 지금 자 오늘, 오늘 베이시스는 마이너스 0.64 입니다 이렇게 베이스가 시 마이너스 0.64 가 되면 선물이 저평가 된 상태거든요 선물이 선물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선물이 마이너스 0.64 란 말이죠 차올물도 말이죠. 마이너스 0 5입니다 계속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하방으로 다 보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렇게 베이시스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되면 매도차익거래가 발생합니다. 매도차익거래를 이렇게 금융투자가 매도 주식을 매도를 하고 선물은 매수하는 매도차익거래를 합니다. 계속 주식을 팔면서 하락시키는 거죠. 자그 다음에 콜옵션도 계속 매도를 해가지고 풋옵션은 계속 매수를 합니다. 이게 하락할수록이죠. 그렇죠? 이 하락할 때마다 지금은 이는 풋옵션을 매수하고 있죠. 지금. 음, 자 어디까지 갈지 모르죠. 계속 85억이나 또 매수를 했습니다. 자, 금융추단은 계속 주식을 팔아 치웠습니다. 3,088억. 연기금은 또 1,058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추풍낙엽이 되었던 거죠. 자, 제가 어, 이게 속인수 전략이 한번, 두번, 세번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소기면 수전략 21일선 위에서 이 주가 종가가 형성되었죠. 3일 소기수 전략을 외국인들이 구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틀 동안 또 풋옵션을 대량 매수를 했었죠. 풋옵션을 대량 매수. 21일이라고. 자, 21일, 그죠? 21일날, 푸드 옵션이 101억, 20, 22일날, 298억, 푸드 옵션 매수했다는 거, 장대 양봉이 생길 것이다 했더니, 예. 오늘, 오늘은 그렇게 장대 연봉은 아닌데, 어, 그래도 큰연봉이 음, 발생되었습니다. 자, 장대 연봉은 어디서 발생되겠습니까? 347이 무너지면 그때 장대 운봉이 발생하겠죠. 387, 347. 에. 340, 1차는 340 봐야 되겠죠. 그죠? 340 포인트. 음. 계속 수렴을 해오면서 이제 줄줄줄 이렇게 하러 가는 그런 변동 폭이 확대되는 구간으로 접어들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하러 가겠죠? 1차는 340, 2차는 320. 그죠? 이렇게 지금은 굉장히 멀게 느껴지죠? 그죠? 근데 며칠 지나면 아주 가까워진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기가 340포인트인데, 하러 갈때는 아주 무섭습니다. 자 위클리 옵션 오늘 10배가 터졌죠. 어제 오늘 어, 대박 종목은 풋, 위클리 옵션, 풋옵션 2월, 공기가 2월달이고 W4가 네번째 주라는 뜻이고 매도행사가격, 풋이니까 매도죠. 매도행사가격은 357.5짜리가 대박이 터졌습니다 여기 어제 0.37 이었습니다 근데 장중에 지금 3 8로 10배 터졌어요 배 네, 오늘 만기일 분석 인데 푸옵션 네. 10배 짜리가 이렇게 터졌습니다 357 짜리 인데 어제가 0.37 이었는데 오늘 장중에 3 8로 10배가 터졌죠. 10배가 3.85 나누기 0.37 이런거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숱하게 강의를 했었죠. 만길 하루 전에 양매수 하면 이런 대박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지나고, 지난 동영상 다, 여러 수익 내는 방법을 다 공개를 했었죠. 10.4배가 터졌습니다. 천만원을 만약에 0.37을 샀다. 천만원어치. 그러면 지금 1억이 되어있죠. 1억이. 천만원 그냥 눈 감고 이걸 샀으면 10배, 예, 1억짜리가 되어있었습니다. 지금 계속 위클리 옵션 만기일 때, 예, 이렇게 큰 변동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적어도 5배는 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 상태이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기가 어렵죠.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세가시문이 돼가지고, 그렇죠. 음. 이 그래프, 그래프는 이겁니다. 어제, 어제, 저가는 0.20이었어요. 거의 뭐 20배 터졌으면 20배. 그죠? 저가에 사는 사람 거의 20배, 18배, 19배 네, 됩니다. 3.85까지 갔으니까. 음. 자, 이렇게 10배가 터지는 어, 위클리 옵션으로, 음, 한 번, 승부를 한번 걸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물 현재가는 이렇게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0.64라는 거, 음, 9.65 포인트 하락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주식을 6,700원어치 용단 폭격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주식으로 던지니까 결국 콜저 푸드에서, 푸드 옵션에서 엄청 수익을 땡긴 거죠. 그죠? 음. 상상을 추구랍니다. 지금. 자, 그래프는 지금 일봉선 그래프는 이렇게 돼 있고, 일단 1차는 그죠? 347, 요게 무너질 거냐? 7 포인트 정도 남았 죠？7 포인트 그죠？무너 지고 340 포인트 까 지는 갈 것이 다일 차 지금 나스닥도 지금 마이너스 3 점, 현재 마이너스 3.06 하락 하고 있는 상태 고. 만, 만 삼천 포인트 무너질 것이다 했던만 오늘 지금, 오늘 무너지겠네, 그죠? 만 삼천 포인트 무너질 것이다 했는데, 만 삼천 포인트 이제 거의 다 가까워졌습니다. 결국은 무너지죠? 예, 무너집니다.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예. 저희 3월물을 푸드옵션을 한번 보고 있죠 푸드옵션 345 짜리가 이게 전에 10.5 까지 갔던게 지금 1포인트까지 거의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또 올라가고 있죠 4.2포인트 1.04까지 떨어졌어요 10분의 1 토막 됐다가 또 올라가겠네요 이렇게 해서 만기일 분석을 해 보았고 푸드옵션이 10배가 터졌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선물 1번 그래프는 아주 이제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구간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1차는 340포인트 그 다음에 320포인트까지 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망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 제가 뭐다 맞출 수 있습니까 그죠 속임수 나온 형태에서도 우리가 속임수가 이런 식으로 속임수 형태를 띄고 있다는 걸 확인하면서 또 새로운 이런 기법이 있다는 것 전략이 있다는 걸 우리가 간파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푸드 옵션을 지금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2월 18일부터 지금 31억, 21일날 101억, 22일날 298억, 그 다음 어제 23일날 4억 매수, 그 다음 오늘 또 80억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지금 이것만 해도 지금 300억, 400억 아닙니까? 470, 430 510, 520억, 520억 지금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520억 1배 같으면 5,200억이죠. 주식 투자보다 훨씬 수익을 많이 땡기는 거죠. 옵션에서 10배 뭐 나오는 게 종종 있으니까, 이렇게 대량 매수했다는 사실을 염두 두고, 콜옵션도 지금 계속 매도 방향이죠. 지금 예. 지금 주식도 6,700원, 계속 주식을 팔아 치고 있죠. 음. 자, 자 포도옵션에서 어, 10배가 터진 종목 357짜리 예. 예. 인생에서 가장 어, 뭐 인류에서 어, 인류 재테크 중에서 위클리 옵션이 가장 수익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이 바로 이 위클리 옵션이기 때문에 계속 목요일마다 만기일에 10배씩 터지는 그런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번엔얼마예요저번에콜 20배짜리 터지고 그랬어요. 기회의 땅 입니다. 기회의 땅. 그죠. 하루만에 91프로 아 상상을 추구합니다. 진짜 음, 아 18분이나 됐네 그죠. 자 아무쪼록 이, 이 계속해서 하락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아, 이 주가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올라왔잖아요. 그죠. 코로나 증시로 인해서 증시자금이 투입되면서 계속 올려 쳤습니다. 올려 치면서 꼭지에서 형성되고 하락으로 가면서 또 행보를 했다가 이제 추세 하락으로 진입이 된 상태고 다시 행보를 한달 정도 했는데 다시 또 추세 하락으로 하락 추세장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단 320포인트가 또우리 목표니까 어디에 놀러 가시고 320포인트에서 정리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